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검은 사막의 24번째 신규 캐릭터 드라카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드라카니아는 초창기 대검 역해라는 컨셉으로 꽤 오래 전부터 개발 후보군에 올라와 있던 캐릭터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무언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온 마음을 담아서 개발했으니까 기존 캐릭터만큼 드라카니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드라카니아는 강한 누나, 가디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서로 자유롭게 PK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설정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셉 회의 때도 이런 점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냈어요. 야성적인 가죽가보다래 듬직한 체구를 지닌 가디언과 달리 화려하게 정제한황금가보에 감춰진 선이 가느다란 캐릭터라 특징이 이런 성격을 정말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디언이 황금용 라브레스카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드라카니아 역시 용의 자손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눈동자만 등장했던 추방자 마크타넌인데요 저희 검은사막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모험가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브레스카와 마크타넌 사실 사이가 좋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 자손인 가디언과 드라카니아도 그랬습니다 드라카니아는 동족의 심장을 포식하는 라브레스카에 맞서던 용족의 대멸종 시대 이후에 태어났기에 생존을 위해 처절하고 악작같은 삶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격은 전투 스타일에도 잘 묻어나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마크 탄환의 벗는 벼락불로 모든 것을 할피고 찢고 태워버립니다 양손대검 캐릭터답게 묵직한 액션을 베이스로 하지만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에 용의 유전자를 마련해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해하고 파괴적인 액션을 선사하기도 하죠 드라카니아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디언과 드라카니아는 어떤 무엇을 놓고 대립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사이인지 마지막으로 드라카니아의 엄마는 누구인지 등등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드라카니아는 찌바이핸더나 플랑베르주 기반의 양손검인 슬레이어라는 주무기를 사용합니다. 사실 더 묵직하고 커다란 대검 형태도 고려했었는데 현재 워리어가 그 위치에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드라카니아만의 개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이 선택은 워리어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슬레이어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기의 심장과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심장은 샤드라고 불리는 보조무기로 이 슬레이어에 부착이 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탈착을 해서 적을 찌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심장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샤드로 적을 찌르면 상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부착을 하면 슬레이어가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라카니아는 그 에너지를 터뜨려서 더 맹렬하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부착 이야기를 해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컨트롤 없이 기술을 응용해서 사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갑옷의 사슬을 좀 활용해서 용의 단단함과 날카로움을 잘 표현하였고요. 전투 시의 이펙트 효과와 이 갑옷과 무기를 타고 흐르는 이 빛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용의 자손이라는 신비로운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드라카니아의 외형은 우아하면서 좀 신비로운 면이 있지만 슬레이어라는 무기의 이름처럼 전투에 돌입하면 이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을 터뜨리면서 그 성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투 유형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보다 처절하고 악착같이 파이팅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기술로는 마크 타는의 손칙과 벼락불 장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스로 귀를 모아서 힘을 응축한 뒤에 강력하게 한방 꽂아버리는 기술입니다. 이 선행 동작이 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샤드의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이 선행 동작을 스킵하고 바로 결정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은 더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기동성의 경우에는 횡이동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푸른 맹습, 용의 진격, 마크탄 안의 날개 등이 길고 짧은 전진형 기술을 다소 보유하고 있어서 전방을 향한 기동성은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디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캐릭터인 만큼 이 가디언이 공격을 통해서 다수의 상대를 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반대로 드라카니아는 공격을 방출해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아군의 속도 감소 디버프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카니아는 마크탄난의 심장이라는 고유의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는 생명력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을 하고요.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효과이자 드라카니아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드라카니아는 빠르게 접근해서 공격을 가하고 샤드의 에너지와 생명력 회복 효과를 잘 활용해서 을 보다 끈질기게 맹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선 두 캐릭터의 전투방식이나 액션 포지션이 확실했기 때문에 드라카니아의 각 동작의 설계부터 어느 타이밍에 힘을 줄지 뺄지 등 조금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카니아는 동작이 크고 한방한 한 방이 강력한 형태입니다. 때문에 처음 플레이 하실 때는 동작이 느리지만 무게감 있게 공격하는 캐릭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샤드의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선행 동작이 줄어들고 연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크고 강력한 액션을 계속 몰어치면서 신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펙트는 캐릭터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고 눈을 더 즐겁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디자인과 액션이 나오면 이펙트 컨셉을 정하고 이 캐릭터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특히 이펙트는 눈에 즐겁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의 밸런스를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은 여러 캐릭터가 함께 있거나 점령전과 같은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각 캐릭터들의 공격 이펙트만 보고도 이게 누구 기술인지 알수 있도록 시그니처 포인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를 개발할 때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세이지가 정말 오래전에 존재하던 고네인이라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검은 사막 세계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이펙트 컨셉을 새로 구성해서 전선 세이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드라카니아도 용의 후손이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우면서도 강력한 느낌이 동반될 수 있도록 벼락불 컨셉으로 이펙트를 잡아보았는데요. <놀람> 여기에 용의 날개를 형상화한 이펙트를 추가해 특징을 더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 모험과 여러분이 플레이하실 때 즐거움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의 사운드를 제작할 때에는 먼저 캐릭터의 컨셉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기획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캐릭터가 갖는 무기의 재질과 속성, 무게감, 속도감 등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효과음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기술 효과음일 것 같은데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도 보이고요, 불도 보이고 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차별화되고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일단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사운드고 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닐봉지라던가 좀 특이하고 재밌는 소리를 낼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불이 화르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외투로 불을 끌려고 펄럭 훌러이는 소리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화르륵 화르륵 뭔가 불이 좀더 타오르는 그런 사운드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옷소리를 가지고 불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사운드를 들고 와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사운드 제작 시 캐릭터의 특징을 생각해서 어떻게 재미를 극대화해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효과음은 캐릭터성에 살을 더해준다면 음성은 혼을 담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나이트는 고귀한 외형으로 우아한 여왕 같은 목소리를 샤인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를 표현해주기 위해 효과음과 더불어 캐릭터 표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드라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디언과 약간 반대되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갑다라는 인상을 받는 그런 보이스로 들렸으면 했거든요 좀더 디테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친구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출을 해야 좀더 좋은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고 모험가 분들이 들으셨을 때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보이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의 딸이라는 컨셉이죠 드라카니아가 마크타나를 만나게 되면 은 드라카니아만 전용으로 들을 수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용의 언어로 말을 하거든요 세상에 없는 말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주신 좀 유니크한 특징이거든요 용의 언어라는 설정도 그렇고 음, 저희가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모험가 분들께서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모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검은 사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